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평상시에 일요일날 가끔씩 끓여 먹는 미역국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어쩌다 요리에 오늘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웃음> 먼저 들기름을 두큰술로 강우양지머리와 어 그리고 바지락살 어 이렇게 넣고 먼저 볶아줍니다 어 이렇게 볶을때는 참기름을 넣으시면 발연점이 낫기 때문에 상태가 빨리 됩니다 이럴때는 그렇다고 식용유를 넣어서 볶을 순 없죠 이럴때 그래도 좀 나은게 들기름이 되겠습니다 썰기름으로 먼저 소고기에서 충분히 기름과 고기와 또 해물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먼저 잘 볶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역을 넣고 조선간장을 넣어서 국간장이죠 집에서 담은 집간장 그걸 넣어서 간이 미역에 조금 배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끓일 동안에 그냥 전기 우리 커피포트 있죠 거기에 물을 아득좀 먼저 끓입니다 이게 끓고 나면 볶아할 동안에 끓여진 그 물을 끓는 물을 여기 부으면 미역국을 좀 빨리 끓일 수 있고 맛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요렇게 소고기가 달달 볶아질 즈음에 이제 미역을 넣어줍니다 미역은 잎이 좀 좋은 걸 사면 오래 이렇게 둬도 짓물러지지가 않는데 미역을 좀싼걸 잘못 사면 잎이 미끌미끌 풀어지죠 미역 좋은 걸좀 쓰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신려면 그리고 여기에 조선간장 국간장입니다. 진간장말고 국간장도 있습니다. <웃음> 통을 진간장 통에 부어 놓으니까 자, 이걸 한 3큰술 정도 넣고 그리고 나중에 간을 보고 좀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간이 좀배이도록 조금 더 볶아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맛벌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 이렇게 국거리나 이런게 냉동실에 들어있죠? 이회에 어, 해먹을 정도 분량만큼 소분해서 어, 이제 소분해서 어, 냉동에 얼려져 있잖아요 어, 그럴때는 그냥 해동 뭐 다른데 하지 마시고 뚜껑 어, 냄비에 넣고 물을 조금만 부으세요 뭐한 냄비 바닥에 깔릴 정도로 정도만 그렇게 해서 불을 조금 약하게 가지고 뚜껑을 덮어 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칠 때 풀어질 정도로만 어, 그게 고기가 좀 풀어지면 바로 이제 들기름 넣고 볶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어, 이걸 좀센 불에 지금 제가 볶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볶아서 제가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미역국에 어, 양파를 하나를 넣어서 그 국물을 같이 우리면 어, 굉장히 국물이 맛있다길래 실제로 그렇게 해봤어요 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만 해도 뭐 많이 들어가서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양파를 넣으면 국물에 감칠맛이 더해집니다꼭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오늘 소고기 한우향지와그 다음에 바지락 그리고 전복을 넣을 거예요 전복 넣고 양파를 넣어서 국물에 보태고 그렇게 해서 끓일겁니다 어 어느 정도 지금 고기가 볶아졌죠 그럼 여기에 양파를 넣고 물을 붓겠습니다 이 물은 이렇게 커피포트예요이 상태로 충분히 끓이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전복을 넣고 또좀더 끓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간을 맞추어서 미역국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끓고 있는 미역국에 전복을 넣겠습니다 다시 뚜껑을 덮고 끓여줍니다 불은 너무 센불 말고 어 한충불 정도로 줄여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충분하게 끓여줬습니다 양파가 허물 허물 투명해질 정도로까지 이렇게 끓여주면 다된거예요 다 간이 맞는지 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오늘 미역국은 여기까지입니다